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bs 앵커 김태호입니다. 지난 4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호텔에서 제3회 글로벌기업 인사담당 전국대학교 취업지원팀장 교류회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이관영 회장과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협비회육효구 회장의 공동환영인사말을 시작으로 mg세대들의 대퇴사 현상에 관한 문제의식과 주한외국계기업 및 국내 기반 글로벌 기업 취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주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 대학은 서울 지역 11개 대학교, 세종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동국대, 명지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한국외대, 국민대, 성신여대 취업지원팀장들이 참석하였고, 기업은 한국시티은행, asmkorea, 한국bms제약, 할인그룹 선진, 로투스 베이커리즈코리아, 윈앤리코리아, 닐슨코리아, 스테치치페코리아 엘베스 크리어 솜피코리아, 헬릭스미스, 한국아즈빌, KSB 크리어 폰테라 코리아, 솔라에치코캄, 인그레디언트, 한국하웨이, 켈리서비스코리아 등 유명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글로벌 기업의 인사팀장 및 HR 임원들이 참석했고 기업과 대학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기업 관계자는 과거에는 직장생활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m z 세대에서 직장은 취미, SNS, 게임 등 삶의 일부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대학에서 MZ세대가 기업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 인성 개발 등도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외국계 기업, 국내 글로벌 대기업 등의 취업 추천을 해도 본인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채용 설명회, 취업 특강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을 직접 대면해 좋은 기업을 알리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취업행사나 문화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어려움은 대학과 기업 모두 공감했습니다. 공연 정한국아집일 인사팀장은 코로나가 한참이던 작년 취업박람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했는데 오프라인 행사장에서는 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이 줄어들고 수시채용을 하는 경향이 커지는 만큼 채용박람회와 설명회를 소규모로 자주 개최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와 전취협은 이번 3회 교류회 행사를 통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서울, 경인 지역을 시작으로 기업의 수시채용수요에 맞추어 소규모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를 준비하기로 하였고 산업부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주관하는 각종 취업지원사업의 협조함과 동시에 기업과 대학 현장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도 제안할 예정이며 향후 두 단체는 공동으로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주최하기 위해 공동실천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제사회 교류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김진규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BS 앵커 김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